오늘은 사도신경 열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끝부분에 보면 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세 가지 축복은 첫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몸이 부활하고 또 영원의 즉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죄사함 받는 것은 현세에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때에 받는 복이고 몸의 부활과 영생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그 받을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가장 큰 축복은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죄를 사함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불행과 아, 불행의 그 원인은 죄에서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고 그리고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키고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로,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 사함을 사하여,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존재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의 물건 도둑질 안하고 거짓말 안하고 강도질 안하면 죄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뭐 상관이 없는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물, 즉,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하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바로 지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일서 3장, 3절, 요한 1서 3장 4절이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리 문답 14번에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어기는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주온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제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이 이두 계명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두 계명, 개명, 큰 계명, 두큰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자녀나 재물이나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큰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요웃나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다툼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또 좋은 것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사기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모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가장 큰두 큰 개명을 포함하고 사는 사람들이인 것입니다. 또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물론 악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실천하지 못한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부간에도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다짐하면서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하는 것도 다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나, 나, 나타나는 행위와는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보시고 말하는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것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벌써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동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은 다최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논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뿜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와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들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데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에 열면은 내가 이무에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면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어기고 그 열매, 그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부터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최익사선 사망이다 최지원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무서운 그 불못 즉 지옥을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사암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범죄하면 또그 대신에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다 죄가 사암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물건을 백불 훔쳐서면은 천불로 갚아주고 나쁜 짓을 하여서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보상을 받는 줄로 압니다. 또 잘못된 방법으로 저 돈을 벌었으면은 그것을 사회에 환면 환원시키면은 다 죄가 없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선양이나 자기의 공로로는 죄의 삼을 받을 수도 없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하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은근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이 태성물로 주시려고 다시 한마 말씀드리면은 그 다른 사람을 속죄하기 위한 자기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골년 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부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크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로마서 3장 23절 을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이암아이성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어저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량이란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량해 주셔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게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부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흠없는 짐성의 피를, 짐성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속죄가 되지 못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피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룩하신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태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죄인들이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구원을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이들 베르그 라고 하는 그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장르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고백문인데 거기 요리 문답 56문에 보면은 당신은 죄사함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답은 크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키셨기 시키, 켜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크리스도의 의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성죄함에 이루지 않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다 만족시키셨다는 거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본성까지도 나의 악한 본성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모든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 전체, 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죄송까지도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 나의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것이 죄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큰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첫째로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율법을 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받아야 할그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의를 나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 더러운 아들 누추한 옷을 입고 거짓곳을 하고 오는 아들을 얼싸 안고안아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시고 가닥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또신켜주셨어요이새 옷을 입혀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 죄인에게 입혀주시는 그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범했던지 그 추한 모습 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모든 죄를 다 용납하시고 추한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도 안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공로 값없이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 뭐 어떠,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짓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 은 이것은 하나님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제부터 나를 희생하셔서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평생 동안 감사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감 없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찬된 믿음을 가진 것그 성대의 특징은 감사는 생활이에요 믿음은 감사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도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공루가 아니다 오직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면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에게서 희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 받은 우리들은 자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또 태어난 후에 짓는 모든 자범죄를 다 죄사함 받고 나의 악한 본성까지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의 저 적은 죄, 조그만 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